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는요 제기동에 어, 있는 골드메시까지 한번 가보고 거기서 노는 것까지를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사실 좀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고요 네, 그러면 저는 제기동역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이 3문 출구로 쭉 나와서 보시면은 여기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죠 여기 밑에 있는 원을 통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으로 가면 됩니다. 4층에서 내리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골드 매직 카카오톡 아이디가 써져 있고요. 마술 가게 저 원리에 골드 매직으로 써져 있는 게보실 겁니다. 이제 여기죠. 골드 매직. 야, 너, 너 뭐라고 소개해주면 되냐? 는데 뭐야? 너 이거 뭐야? 오늘은 주그장창 골드매직에서 놀고 갈겁니다 음, 그렇게 하십시오 아, 가게소개는 한번 해봐 가게소개 아 맞다 자 가게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촬영은 못했지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진열대 하늘 진열대 자 그리고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안돼요 아, 혼나요 자그 다음에 저거 입니다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더라? 재고 맞아요 재고 챙겨 여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하여튼 좀, 좀 많아요 도구가 그 다음에 뒤쪽에 오면은 어린이 마술도 있고 어디지? 올린 마셔도 저기 있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에 원래 노트북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노트북이 사라졌어요. 아. 와. 와. 방금 방금 뭐죠? 어제 가지 4명 아, 자, 다음은 골드메이 사장님이 말씀합니다. 야, 대표님. 대표님. 아, 믿으려서 스톱을 쳐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자, 하 됐어. 스톱. 스톱? 네, 카드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거 네, 기억하겠습니다. 돼요. 네. 억하시 한번 보시면 안 돼요. 네. 간단하게 다 간단하게 카드를 섞어줄게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착하고 있습 <웃음> 네. <웃음> 요즘 애들. 현란한 플로러시 와, 거의 뭐 징밀런데요? 핫! <웃음> 와. 핫! <웃음> 보름 카드가! 오하트입니다 검정색 아니었어요? 빨간색입니다. 아, 빨간색? 큰 맛을 보여줄까요? 음.. 뭐.. 예,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다이스 스티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장준석입니다. 아, 닉네임은 뱅코라고 벤코! 그럼 뱅코라고 제가 이렇게 닉네임. 맞지? 자막 이렇게뱅코님뱅코님 벤코. 좋습니다. 다이스 스티킹이에요. 한 번씩 해두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아, 네, 이게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와.. 어우.. 쪼금은 드디어.. 희개, 희개, 동작 크게! 동작 크게! 크게! 크게! 그렇지! 됐어! 하나, 아, 다였다! 아, 어, 그렇지! 와! 성정보사 한번 채찍 성정보사 위치... 위치... <웃음> 아, 주여... <귀여워. 웃음> 이제 페이스북 좋아요 성정보사 우리 교 보세요! 다시 칸덱 하면 다시 칸덱더 드립니다! <웃음> <대> <웃음> 다시 칸하하하구매서하을 그거 하그 대치동 시발 아줌마 아예 네, 시발 아직... 놈들어! <웃음> 시장 놈들어! 시발! 싱크로즈 후기 한 유튜버 거짓 알겠습니다 <웃음> 네, 삼촌. 그러면 저희 어디 가죠 지금? 아 지금 영구동에서 제일 유명한 튀김비를 어, 네? 먹으러 갑니다. 그 집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동용에서1번 출구로 나와서 쭉 걸어 오시면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가. 근데 돼요. 근데 사장님 가게 홍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아, 가게 홍보 팔십 한대 사면 팔십 한대 거집니다. 그때 네 저희는 지금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아까 사장님이랑 인사 다 드리고 그러고 갈라 그랬는데 타이밍이 안 돼서. 여기까지는 못했고요 오늘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